하이쿠 반갑습니다 오늘은 쿠킹덤 복귀하며 느낀 꼭 챙겨야 할것 베스트 5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라이트 유저 좀 약간 가볍게 즐기시는 유저분들이나 혹은 접으셨다가 컴백하신 분들이 시청하면 좋겠다는 하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요걸 정리할 수 있었던 게 구스가 그랬거든요 이게 찐으로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정리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가 느려지고 그리고 이 게임이 정말 반복되는 노가다 숙제로 밖에 안 느껴졌을 때재미가훅 떨어졌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접었다가 라이트 하게 하면서 조금씩 오히려 재미를 되찾았어요. 요즘에는 한 시간씩은 이 게임에 머무는 것 같아요. 하드 유저는 아닙니다. 하드 유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봄 생산도 막 이렇게 다 자고 있고 이렇거든요. 또한 바퀴 돌리긴 할 텐데 라이트 하게 해도 뭐 마이 정도 하고 뭐 재밌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라이트 유저로서의 딱 챙기면 좋겠다 하는 거 오늘 탁 짚어드릴게요. 우선은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주기가 늦어졌어요. 앞으로 쭉 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브가 신작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업데이트가 거의 한 달에 한번 혹은 막한 5주, 한달 넘게 지나서 업데이트 한번 되고 이래요 하드 유저 입장에서 보면 힘 빠지는 일이고 뭐 할거 없고 막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라이트 유저가 하기에는 참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뒤처진 거 아닐까 싶겠지만 몇 가지만 다시 잘 챙기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게임 자체가 라이트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 유저분들이나 라이트 유저분들이 놓치고 있을 만한 거 제가 다섯 개 짚어봐 드릴게요 그첫 번째, 초콜릿 위령 재단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찌라고 하겠지만 <웃음> 내가 라이트 유저라서 안다니까 이거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복귀하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거고 이쯤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게 필수 주요 랜드마크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 위령재단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비싸요 8,000 크리스탈 주고 샀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건설하기 가보면 여기에 다크 카카오 왕국 이쪽에 있습니다 컴백하신 분들 꼭 사시라고 말씀드릴게요 8,000개 들어도 합시다 어차피 그 진게아키것 같으면 게임좋거든요 갑자기 재밌떨어져고 모든 쿠키 치피 증가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또 오랜만에 컴백하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치피 그거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커버를 할때 너무 세게 쳐서 죽잖아요 <웃음> 그게 되게 옛날 얘기고 치피 올리세요 무조건 올리시고 여기서도 올린다는 것은 연구소에서도 치피 안 올리고 밀어두신 분들이 또 치피 무조건 올리세요 치피가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레벨이 20까지 있어요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러나 차근차근 올려가는 재미를 좀 느끼시고 인해서 모든 국기 치명피해가 무려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 큰 수치다 보니까 갑자기요 애플 젤리가 뜨는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애플 젤리 그게 뭐더라 하실 텐데? 이거 말입니다. 이거 고급 과즙이 팡팡 는그 애플 젤인데요 뭡니까 치확이 무려 9%까지 올라가죠. 그치확 추가로 더 붙으면 이거 하나로 보시면 몇프로고 거의 12% 에 가까운 그런 치약을 만들 수 있는 존재죠. 그럼 치명이 잘 터져. 그러면 이 치피가 얼마나 크게 역할을 하겠는가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되게 메인 세팅에도 애플젤이 두개 들어가고 애플젤 막오파츠를 만들고 막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컴백하셨거나 아니면 라이트하신 분들에게 부담을 드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애플젤 빨리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느끼지는 마세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라즈베리 오라즈 세팅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좋고 애플젤리 세팅이 아직 안 돼도 라즈베리 세팅만 잘해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이런 현상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핵심 랜드마크 초콜릿 위령재단을 인지하시오 두 번째 케이크 타워입니다 얘가 있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얘가 왜냐면 우리 옛날에 얘 레벨업 맥스까지 주로 다 찍었죠? 여러분들 그죠? 레벨이 만렙으로 찍고는 까먹어보았던 거야 근데 라이트하게 야금야금 하더라도 이거 조금씩 들 하셨죠 뭐 150층 다깬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게 좀 쌓여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랬어요 그나저나 저제안 어디다가 쓰지 하고 오랜만에 눌러보니까 어저 맞다! 기억은 나! 이게 레벨업이 확장했던 기억은 나! 근데 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잊혀져 있던 케이크 타워 다시 챙겨서 레벨업 하자 열심히 하고 있던 분들은 공감 못 하는 거 나도 알아요 구수형 이걸 까먹었었다고 해는 진짜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어 저도 이제 오늘 레벨을 팍팍팍 올렸거든요 한참 쌓여 몇천 개 쌓여 있더라고 전체 체력이 또 올라가는 거니까 잊혀져 있던 케이크 타워를 돌봐 주자 이 말씀도 좀 드릴게요 라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 케이크 타워가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이틀 정도에 한 번씩만 하면 될것 같아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정도 좀 열쇠가 한 40개 이렇게 막차 있거든 40, 50개 차고 이러면 야 이거 다 차겠는데 야야야야야 봐봐 때려 때려 때려 이렇게 눌리나가지고 열쇠를 소진만 합니다 잘쳐다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아 되네 되네 들어가 이렇게 갖고 툭 던지고 이틀에 한 번씩 열쇠를 털기 해주자. 내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꿀 같은 재화들이 알아서 창고에 쌓이고. 세 번째입니다. 수호의 성적 거의 뭐이것 때문에 접은 사람도 있을 거야. 솔직히 지금도 고백할게요. 너무 재미 없어요. 나는 이 컨텐츠가 뭐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의 이거 한번 누르기에 겁나 누르잖아. 한 20분 동안 지 알아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취향 차일 수도 있어요. 더 멀리 가고 싶어서 되게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쿠킹덤 단톡방에도 들어 있고 우리 러너님하고도 같은 단톡방에 들어 있고. 러너님도 이거 어떻게 몇, 몇 단계 더 갈까 막 고민하고 하면서 즐기시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재미, 재밌는 미 분들은 재밌을 거야 근데 나는 진짜 이컨텐츠에서단 1도 재미를 못 느껴요 아마 복귀 유즘 분들일 테니까 뭐가이렇게기노 겁나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싫더라도 눈딱 감고 덱 세팅 딱 한 번만 해 줍시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열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야 들어가 일상생활에서도 폰 보고 계속 지내다가 폰을 좀 잠깐 쉬게 해줄 때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공부를 한다거나 저도 요즘 뭐 하루에 독서를 그래도 제가 짧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씩 꼭 하거든요 그올때 근데 핸드폰이 그냥 놀고 있잖아 해놔라 하고 이렇게 탁 던져 놓는 거야 대충 던져놔도 그냥 마스터는 하더라고 막 그럼 됐어 뭐그 이상 쳐다보고 싶잖아 그러나 한 번은 세팅을 해줘야 될 텐데 그 세팅은 요거는 제가 런어님 세팅입니다 그냥 저 러너님 세팅 그냥 보고 그대로 해놨어요 그냥 그거 따라했습니다 따라해놓고 쳐다도 안 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토핑도 안 따라했습니다 왜 토핑 이거 다 만져주려면 다시 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핑은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이 껴져 있을 거예요 얘들 토핑이 그치 되게 좀 내가 가진 쿠키들 중에 좀 좋은 애들일 테니까 토핑 껴져 있을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냥 던지 푸세요 그래도 꽤 하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덱 하나는 있을 거잖아요 복귀하신 분도 그렇고 라이트 유저 분들도 아레나에서 쓰는 제일 센메 메인덱 하나는 있을 거잖아그덱 하나가 지하라서다 합니다 예, 저는 오해했어요 이게 덱이 다섯 개나 있어야 돼서 엄청 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압감이 되니까더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다섯 개 덱을 어떻게 내가 또다짜 가지고 막할까지 근데 오히려 메인덱 하나 얘들이 거의 다 깨더라고 얘들이 거의 다 깨고 나머지 애들 좀 약간 좀더 좀 하는 느낌 그래서 메인덱 하나만 잘 갖춰줘도 괜찮다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세팅 해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덱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짠덱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 해 보세요. 봉석덱 하나 해 놓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제이 메인덱인데 제 메인덱이 지하스 좀다 하더라고요. 모노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힐을 해줘가지고 애들이 죽으라면또 살고 죽으라면 살고 했네 가끔씩 이렇게 핸드폰 보면 열심히 하고 있어. 세 번째는 지요 세팅을 해놨습니다. 요 세팅 때리고 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보스 같은 애가 나왔을 때 얘로 순간적으로 이제 스위칭 해주니까 확때려고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쳐다보고 있지는. 한 번씩 이렇게 책 보다가도 한 번씩 책다 했나고 쳐다보거든 근데 보스에서 찌찌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너가 나와라 이러면 얘들이 각 깨물고 탁가 달리고 차갑다리고 산팍닥크도빡잡 상황까지 있어서 빨리 잡더라고 보시다시피 시계도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한 바퀴 사이클 돌리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 이번으로 네 번째 요 이런데 우유 써가지고 막. 우유가 탄탄하게 잘 지켜줘가지고 뒷부분에서 조금 몇좀더 몇 가더라 얘들이 좀 열심히 하서 자5번 다섯 번째 진짜 제일 마지막에 애들 다 죽고 이 형님이 마지막 今ま 조금이라도 더한칸더가려고 하는 대기인 것 같아요 한 번만 세팅해 놓고 그냥 부담없이 좀 던지길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겠지만 말할 수 있겠는데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수호의 성전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저도 이제 진짜 저걸 아예 안 할까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 라이트 유저로 하기 딱 좋은 게맞마 잖아 인마 태엽 장치 이게 다떨어지면 갑자기 또하이시 싫어해지지 왜 라이트 하기 못하니까 지금 뭐 토핑작을 또 손으로 그걸 다 돌리고 있어? 그래서 태엽 장치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저 수호의 성전 한 번씩 던져놓으면 태엽이 쌓여있습니다. 태엽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는 오히려 라이트 유저에게 크게 기여하는 컨텐츠가 수호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엽이 좀 많이 들어오면 올드탐험 이제 막 이거 젤리 막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밖에 접속 안 한다고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완전 라이트하게. 하루에 한번 접속했을 때 이게 막 쌓여있을 거거든. 짜증나단 말이야. 쌓아놓기에는 좀 찝찝하고 그러면 라이트 유저도 아니잖아. 요안 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잖아.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런 것도 몇 바퀴 돌리다 보면 막아 지긋지긋해요. 진짜. 그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작고닥 자꾸닥 막확 크닥씩 돌리고 는거라이 여기서 시원 시원한 사이다 느낌도 느끼잖아. 하루에 그냥 확다돌리 보거든요. 그러기에 수호해성되는 시계 태엽이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토핑작 하는 것도 13 13 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요거 두 개씩 주더라고 토핑 조각을 두 개씩 효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기 가 원하는 어떤 토핑이랑 조각 두 개랑 그걸 파밍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 분들은 다들 아는 얘길 테지만저 같은 유저들은 오야 이거 언제 생겼냐 할수 있어요. 왜? 이거 보입니까 지금? 이 라이트 유저에게 되게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진짜 라이트하게 할때 많이 느끼. 느낀... 저도 이제 라이트 해보고는 느끼는 거예요. 라이트 유저들이 도끼 만들게 진짜 짜증나더라. <웃음> 옛날에 제가 공략 있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막 오케이 구글한테 타이머 맞춰가면서 타이머 딱 올리면 다시 도, 도끼 만들고 돌리고 막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막 열정이 넘칠 때 내가 또 타이머 맞춰가면서 도끼를 만들고 있어야 되겠어? 진짜 도끼 모 자랄 때는 기도 26초에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걸 얼마나 자주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야. 짜증날 수 있는데, 그거를 데브가 이제 알았나봐요. 25분에 도끼 시젤이 10개를 만드는 요걸 만들 수 있습니다. 꽃갱이도 이렇게 1시간 16분짜리 막 꽃갱이 10개 묶고 막 이런 거. 그리 이제 레벨업 해가지고 대장간 올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까지만 해도 톱은 그런대로 아, 톱도 5분짜리구나 톱은 그렇게 많이 안 답답했는데 도끼랑 곡괭이 진짜 정말 빨리 빨리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적어도 도끼랑 곡괭이 정도만이라도 이거 돌려두면 라이트 유저에게 게임 끄고 싶잖아요 좀 하고 껐을 때도 일하는 느낌이 충분히 좀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 제가 이제 복귀를 했을 때 제일 귀찮게 얘기진게 뭐였냐면 그 어지러운 토핑을 다시 만져야 된다는 압박감입니다 이게 다른 게임과 좀다르게 아이템, 아이템이잖아요? 토핑이 결국? 아이템 장착 시스템이 겁나 머리 아파요. 뭐가. 하여튼, 하여튼 말안 해도 공감하잖아. 그죠? <웃음> 착잡하고막 많고 막 징글징글해 진짜 접었을 때 제일 속 시원하는 게 이거야 이거라즈안 쳐다봐도 되는 거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시 맞춰줘야 되는 게참터 쏠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강박을 좀 벗어나야 될것 같아요 제 경험 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최고의 효율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게어쩌면 약간 강박 수준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효율충이랄까? 조금 내려놓고 그냥 뭐 약간 설렁설렁하지 뭐뭐야 뭐. 오라즈 뭐. 좋은 거뭐 없냐? 괜찮네 이 정도면 껴 이런 느낌으로 조금 편하게 끼워주기 시작합시다. 끼워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안 쓰던 애한테 이제 토핑을 하나 끼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슈크림을 초콜릿을 해줄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초콜릿 끼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끼우려고 이제 그 옵션을 이렇게 보다가 이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라즈베리로. 보다가 어 피감이 5% 짜리가 있었네. 보이잖아요. 만약 에 이걸 끼운다고 칩시다. 끼울 때 그냥 끼우고 지나가버리지 마시고 정말 딱 1초만 더 시간을 씁니다. 1초만 그게 쌓여서 되게 편해집니다 즐겨찾기를 어, 피감이니까 3번에다가 해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딱한 번만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슈크림 피감이 중요하다던데 그냥 이런 걸 유튜브에서 봤다거나 카페에서 보면 체킹을 하나씩 했다면 즐겨찾기 3 해가지고 딱 보면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귀찮던데 약간씩 습관들이니까 어느샌가 꽤 저도 이제 마킹이 좀 됐거든요 이렇게 마킹이 되고 나면 작업이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피감 좋은 애들 누가 있었더라? 어, 5.5%나 있어? 5.5%인데? 야, 이거 껴라. 이런 느낌으로. 즐겨찾기 꼭 하, 하시면 좋겠고, 그것도 약간 강박을 또 느껴가지고, 아, 이걸 즐겨찾기를 다 해야 되겠다. 이제 딱 보자. 해가지고 막 공사 들어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접는데 또접봐 아니, 토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누구 끼울 때, 야, 어, 야, 오늘 슈퍼크 슈프, 슈크를 하 끼워볼까? 끼울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해나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꽤 되어 있다? 꽤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하는, 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즐겨찾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요. 저기 기는 저는 요 1번 같은 경우, 1번이 빨간색이잖아요. 라즈베리 색깔, 화끈한 색깔, 매운 색깔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 빨간색 체킹은 주로 보면은 공격력 센 애들. 아몬드인데 공격력이 세네? 그러면 아몬드인데 빨간색 체킹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력 좋은 애들. 혹은 치확 같은 거. 어, 이 봐봐. 공격력이 치확. 이런 거는 제가 빨갛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1번으로 체킹해 놨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의 1번이다. 이러면 쫙 이렇게. 기경력 높고 치약도 높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저는 약간 방패 같은 느낌 좀 들어요 3번 방패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피감이 높은 애들 라즈베리들도 피감이 5.5보다 와 좋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파란색에 해두고 있습니다 한 번에 작업하려고 하면 토하겠지만 누구 끼워줄 때마다 어, 피감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이러면 체킹해두는 습관 그 습관이 이 정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4번 저는 이 보라색은 쿨타입 같이 느껴져요. 초콜릿 토핑이랑 비슷해서 그럴까요? 쿨타임 같아요. 그래서 쿨타임 좋은 애들 1.8 퍼마 이런 거, 쿨타임 좋은 애들은 1.9 이런 거는 보라색깔을 체킹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팅하다 보면 야 쿨타임 맞춰야 되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냥 보라색 누르면 쫙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번이 남죠. 이 번이 초록색인데 아마도 체력을 체킹하라고 이제 대부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체력을 마킹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체력은 주로 마킹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 단에는 2니까두개 다. 두개다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두세 개다 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들어가 보면 주로 피감도 좋은데, 쿨타임도 좋네요. 이런 거. 피감도 좋은데, 공격력도 좋네. 이런 거. 피감도 좋은데, 공격력도 좋은데? 그런 친구들은 저는 이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세팅을 하고 싶을 때는 이번 탭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야, 옵션 되게 잘 붙은 거. 피감 뭐 5.6에 쿨타임 1.6에 공격력 2.9 이런 거는 2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씩 좀 특화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피감만 챙기면 돼. 이럴 때 피감 잡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라이트 유저, 복귀 유저 분들이 챙기면 좋을 다섯 가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별사탕 압박 말입니다. 별사탕 압박이 업데이트 주기가 느려졌기 때문에 압박이 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사탕 수확을 자주 해줘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자주 안 해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게임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잘할 거 아니면 아예 안할 거다 이런 느낌. 이요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번 접속해서 수확해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레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좀 업데이트가 느려진 만큼 압박도 덜하다 강박도 좀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즐깁시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댓글로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구 파이.